이번 시간에는 옵션 가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식이 아닌 주식 옵션을 사고 파는 거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옵션 가격을 이해하는 것은 주식 가격이 무엇을 의미하고 왜 변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할 것입니다. 주식 옵션을 사기 위해서 옵션 매수자는 옵션 매도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옵션을 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일정한 대가가 주식 옵션 가격이고 또 다른 말로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옵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주식 옵션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는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 옵션 가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식 옵션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옵션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옵션 가격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재가치라 옵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 즉시 발생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콜옵션이 내재가치를 가지려면 주식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은 상태여야 하고 반대로 풋옵션이 내재가치를 가지려면 주식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은 상태여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격이 125달러인 ABC 주식콜옵션이 있고 현재 ABC 주식가격이 130달러라고 가정해봅시다. 콜옵션 매수자는 권리행사 시 행사가격의 주식을 살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사가격이 125달러인 abc 주식 콜옵션의 내재 가치는 적어도 5달러가 됩니다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면 5달러가 할인된 125달러의 abc 주식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행사가격이 125달러인 abc 주식 풋옵션이 있고 현재 abc 주식 가격이 120달러라고 가정해봅시다 풋옵션 보유자는 권리행사 시 행사가격의 주식을 팔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사가격이 125달러인 abc 주식 풋옵션의 내재가치는 적어도 5달러가 됩니다. 풋옵션 권리를 행사하면 현재 주식가격인 120달러보다 5달러 비싸게 주식을 팔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내재가치를 가질 때 이러한 옵션을 내가격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옵션이 내재가치를 가지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격이 125달러인 abc 주식콜옵션이 있는데 abc 주식가격이 120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이 경우 abc 주식콜옵션 보유자는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120달러에 abc 주식을 사는 것이 abc 주식콜옵션을 행사하여 125달러에 abc 주식을 사는 것보다 5달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125달러 행사가콜 옵션의 내재가치는 0이 됩니다. 즉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옵션입니다. 풋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가격이 125달러인 ABC 주식 풋 옵션이 있고 현재 ABC 주식 가격이 130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ABC 주식 풋 옵션 보유자는 권리 행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130달러의 ABC 주식을 팔수 있는데 ABC 주식 풋 옵션 권리를 행사하여 5달러 더싼 125달러에 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125달러 행사값 풋 옵션의 내재 가치는 0이 됩니다. 이렇듯 내재 가치가 없는 옵션을 외가격 옵션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콜 옵션의 가격이 상승하고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풋 옵션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콜옵션을 매수한다는 것은 주식가격의 상승에 베팅한 것과 같고 풋옵션을 매수한다는 것은 주식가격의 하락에 베팅한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옵션 가격의 다른 구성요소인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가치는 간단하게 옵션 가격 중 앞서 설명한 내재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가치를 말합니다. 즉, 시간 가치는 옵션의 만기일 전까지 존재하는 가치로 옵션의 내재 가치를 초과하는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간 가치는 투자자들이 옵션을 사기 위해 옵션의 내재 가치를 초과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금액은 옵션의 기초 자산인 주식 가격의 유리한 변동으로 인해 만기일 전에 옵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을 반영합니다. 시장 상황이 옵션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길수록 시간 가치는 클 것이고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시간 가치는 당연히 급격하게 소멸될 것입니다.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 HTS에 있는 미국 주식 옵션 시세 화면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애플 주식이 주당 138.39달러라고 가정해보죠. 행사가가 138달러 이하인 콜옵션은 내가격 옵션이고 139달러 이상 콜옵션은 외가격 옵션임을 알수 있습니다. 옵션 가격은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만기가 12일 남은 행사가 138달러 콜옵션 가격은 4.05달러인데 이 콜옵션 가격에서 내재가치는 0.39달러가 됩니다. 내재가치는 즉시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얻어지는 이론적 가치이므로 콜옵션 행사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현재 주식이 138.39달러인데 138달러로 주식을 0.39달러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으므로 여기서 내재가치는 0.39달러가 됩니다. 시간가치는 내재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가치이므로 여기서는 시간가치는 3.66달러가 됩니다. 시간 가치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옵션의 만기일까지 옵션이 내재 가치를 가질 확률에 대한 대가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재 가치는 ITM에 가까울수록 비싸고 멀어질수록 쌉니다. 여기 옵션 시세 화면을 보면 행사 가격이 139달러 이상부터는 주식 가격인 138.39달러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옵션을 앞에서 외가격 옵션이라 하였습니다. 외가격 옵션은 내재가치는 없고 시간가치만 있는 옵션을 말합니다. 행사가격 139달러 콜 옵션 가격은 3.90달러인데 행사가격이 주식가격 138.39달러보다 높음으로 행사시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옵션 권리를 행사해도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재가치는 0이고 나머지 옵션 가격인 3.90달러 모두가 시간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옵션 시세 화면을 보면 행사가가 높을수록 옵션 가격이 싸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간 가치는 만기일 전까지 옵션이 내 가격이 되는, 즉 내재 가치를 가질 확률에 대한 대가라고 하였습니다. 행사 가격이 높은 옵션일수록 만기일 전에 내 가격이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옵션 가격도 싸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좀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 가격이 될 확률이 높으면 좋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쉬운 예로 1강에서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운전자의 숙련도에 따라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으면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할 것이고 낮으면 싸게 책정할 것입니다. 옵션 매도자는 보험회사와 같고 옵션 매수자는 보험가입자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옵션 매도자는 사고 위험이 높은 즉 옵션이 내 가격이 될 확률이 높을수록 옵션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콜 옵션 매수자의 손익분기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 138달러 콜 옵션 가격이 4.05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38.39달러이고 만기일은 12일이 남았습니다. 콜옵션 가격 4.05달러에서 0.39달러는 내재가치이고 나머지 3.66달러는 시간가치입니다. 만기일까지 주가가 변화가 없다면 시간가치인 3.66달러는 없어질 것이고 내재가치인 0.39달러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콜옵션 보유자의 손익분기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콜옵션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하기 위해 지불한 가격은 4.05달러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138.39달러입니다. 이 경우 콜옵션 매수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가격이 행사가인 138달러에 지불한 옵션 가격 4.05달러를 더한 142.05달러를 초과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시간가치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급격하게 소멸되고 만기일에는 시간가치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로 든콜 옵션 매수자의 손익분기점 142.05달러는 만기일의 손익분기점을 나타냅니다. 만기일 전에는 아직 시간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만기일 전 주가가 손익분기점인 142.05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콜옵션 매수자는 주식가격이 손익분기점을 반드시 넘지 않아도 옵션 가격의 상승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상승할 때 옵션 가격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옵션 그릭스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옵션 그릭스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예시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옵션 거래를 통해 반드시 주가가 손익 분기점을 넘지 않아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가 138달러, 콜옵션의 가격은 4.05달러였고 주가는 138.39달러였습니다. 만약 장중에 주가가 1달러 상승해서 139.39달러가 되면 옵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옵션 시세 화면을 보면 델타가 0.53으로 나옵니다. 델타는 기초자산인 주식 가격의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의 민감도를 나타내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가가 1달러 변할 때 옵션 가격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즉 주가가 1달러 상승하여 139.39달러가 되면 옵션 가격은 이론적으로 4.05달러에서 0.53달러를 더한 4.58달러가 됩니다. 아직 만기일 손익분기점인 142.05달러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옵션 가격이 4.58달러가 되어 0.53달러의 일계약 크기인 100주를 곱해서 53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세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옵션 가격의 구성 요소인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를 설명드리면서 세가지 요소 중두가치는 이미 설명을 드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첫째, 주식의 가격, 둘째, 만기일까지 남아있는 시간, 그리고 셋째, 주식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먼저 주식 가격의 변화가 옵션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옵션이 내재 가치를 가지려면 콜 옵션의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높을 때 발생하고 풋 옵션의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낮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남아 옵션 그릭스 중델타 값을 통해 주가가 움직일 때 옵션 가격이 어느 정도나 변하는지도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옵션 가격은 주가의 변화에 따라 가치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만기일까지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앞서 만기일이 많이 남아있는 옵션은 시간 가치가 커서 옵션 가격이 비싸고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옵션은 시간 가치가 작아 옵션 가격이 싸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주식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은 주식 가격의 방향성이 아닌 주식 가격의 변화 정도를 말합니다. 주식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습니다.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만기일 전까지 옵션이 내 가격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옵션의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위험을 반영하여 옵션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식의 변동성이 클때 옵션 가격은 비싸지고 변동성이 작을 때 옵션 가격은 싸집니다. 실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옵션 시세 화면을 보면 이두 종목은 주식 가격이 비슷합니다. 소피 종목은 현재 주당 5.25달러이고 BBBY 종목은 5.28달러입니다. 0.03달러 차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기일이 동일하게 10일 남아있는 행사 따 5달러인 콜 옵션 가격을 보면 소피는 0.39달러이고 BBBY는 0.57달러로 BBBY가 더 비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향후 주식 가격에 기대되는 내재변동성을 보면 BBBY 종목의 내재변동성이 소피 종목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내재변동성이 높다는 의미는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주식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옵션이 내재가치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수익 가능성이 높아지는 리스크를 옵션 매도자는 판매할 옵션 가격 책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옵션 가격의 구성 요소와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옵션 가격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구성되어 있고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로 주식 가격의 변화, 만기일까지 남아있는 시간 그리고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측정하는 옵션 그릭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옵션 그릭스를 이해하게 되면 주가가 변할 때 옵션 가격은 얼마나 변할지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옵션 가격은 얼마나 하락하는지 그리고 내재변동성이 변할 때 옵션 가격은 얼마나 변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